이번 주뮤직뱅크의 기대 주 기, 뮤직뱅크의 기대주. 둘, 셋! Boys, 리퍼블릭! 안녕하세요, 소년, 공화국입니다 둘, 셋! 캔디, 젤리, 러브! 안녕하세요, 러블리즈입니다! 네, 러블리즈 분들, 오늘 뮤직뱅크에서 데뷔 첫 무대인데, 시청자분들께 팀 이름처럼 사랑스러운 인사 부탁드려요! 네, 저희 타이틀곡 캔디, 젤리, 러브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, 예쁘게 봐주세요! 아 그렇다면 캔디처럼 달콤하고 젤리처럼 상큼한 포인트 안무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? 둘, 셋, 번 너무너무 힘들면 많이 많이 슬프면 그대만몇 스푼 더 넣으면 또 견딜 수 있어 와 네, 러블리즈가 진짜 사랑스러움이 뭔지 보여줬다면 저희 소년공학은 이번에 진짜 남자가 되어 돌아왔죠? 어? 그럼 진짜 남자로 돌아온 선배님들의 포인트 안무도 보여주세요 네. 5, 6, 7, 8 진짜 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Right here wow. 잠시 후 진짜 남자 소년 공화국과 발랄매력 러블리즈의 무대도 이어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, 기다려.